이게 지금 모 광모 모8 0 수에다가 황토물을 다섯 번 넣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보면은 염색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어 보면은 아주 감촉이 좋아요. 이게 옷을 잠옷이나 이렇게 만들어놓고 베개, 베개닙이나 해놓으나 이불 같은 게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광목은 좀 끄클 끄클 하잖아요 40수 30수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80수라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지금 저희 손자 옷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하나 더 이걸로 더 만들어서 광목 이 황토 물들 이는 원단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주려고 요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잘르겠습니다 아이지를 해도 튼튼다 가이가돼 시접이 오비쪽에는 시접이 포함되어 있고요 몸판쪽에는 시접이 포함되어 이 있으니까 1cm만 주고 시접 넣고 잘라 버립니다 조금 더 크게 자르겠습니다. 이거카브라로 해야되기 때문에 카브라로안 하려고 했는데 카브라가더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카브라로 하기 위해서 좀비접을더 좋습니다. 이게 완성산. 그리고 주머니, 주머니 표시.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주머니를 금방 주머니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어갖고 이렇게 접었거든요 사물임만 남겨놓면잘라버리습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주에서 닿을 때게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박고 원판에다가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거, 끝까지 박아가지고 꺾겠습니다, 이거. 먼저 꺾어 놓으니까 이것이 잘, 저, 저는 지금 카메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대답하고 있는데, 지금. 앉아가겠습니다. 카메라고, 저는 카메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대답을 했어요. 카브라 식으로, 남자 카브라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물리겠죠. 이게 황토로 다섯 번을 물을 드렸더니 바늘이 톡톡 힙니다. 황토가 원단 사이사이 백해가지고 바늘이 손바닥는안 되고요. 힘들어서 미싱으로 박아도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놓고 이렇게 바로 뭐아이으로 먼저 세고왔어요 그대로 잡고. 안으로 들어가야 이게 안 보이겠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지금. 여기는 한번 박아줍니다. 이렇게. 이런 그대로 가면 되겠죠. 넣을때 버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접어가지고 들고 여기서 보이면 이렇게 해서 보이면 안 되잖아요. 여기, 여기 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먼저 봤고요 먼저 박고 위에 치 박고 밑에 치 박아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여기도 이만큼 눌러줬요 그래서 넣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벌어진 거죠. 이걸 일명 금방 주무해라고 금방 주무에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밋밋해서 실도 형광색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들어봐야 알겠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봤을 때. 네 군데를 표시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잡고.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이네 군데가.